아 그리고 저도 이거 한번 해볼게요 구독이랑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래간만에 저희 신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그 캠핑카에 매립하는 2 4 0 a 어짜리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생겼죠 먼저 무게를 한번 재드릴까요 무게 으이쌰. 저걸로 질수 있을까? 자 무게는 29.57kg 30kg 정도 나가네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오. 그리고 이쪽 측면을 보시면 200A까지 견디는 대전류 단자대가 있고요. 이곳에 인버터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XT90 충전 단자가 있고요. 요 XT90은 충전 단자로 쓸 수도 있지만 방전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대절열 단자도 마찬가지예요. 충전도 가능하고 방전도 가능합니다. 여기 보이시면 이거는 나중에 이 배터리를 인 산천 배터리를 1년 이상 사용하게 되면 내부 전압이 조금씩 틀려집니다. 그랬을 때 밸런스 충전을 할수 있도록 5핀 항공 단자를 달아놨고요. 사실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볼트 미터가 있고 이 스위치는 볼트 미터만 껐다 키는 거예요. 그리고 리셋 스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리셋 스위치는 여러분이 캠핑카에 이 배터리를 매립하게 되면 이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충전기를 꼽아도 살아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캠핑카 다른 걸 해서 배터리 전기를 계속 꼽아쓰고 있어도 충전기를 꼽는 순간 전기를 뺏겨요. 그 때, 살릴 수 있는 스위치가 이 리셋 스위치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응. 음. 스위치를 누르면 안에서 릴레이가 작동하는 소리가 들리고요. 이제 제품 사이즈를 재드릴게요. 이렇게 해주 보이려나? 가로는 38cm. 폭은 21cm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이 제품은 높이에, 높이를 낮추기 위해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단자도 옆으로 단거에요. 높이를 낮추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스타렉스에 달려면 높이가 높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높이는 25cm가 조금 안됩니다. 이렇게 외부 재원과 무게, 단자들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내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분해.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하나씩 부품을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지속 300A까지 전류를 견디는 BMS입니다. BMS가 있고요. BMS에서 대전류 단자로 나가죠. 대전류 단자 전선을 6AWC 두 개를 썼어요. 이 전선만으로 최대 6이면 은 500A 정도는 견딜 수 있는 구조고요 그리고 또딴거 요거 요거는 뭐냐면 이퀄라이저라는 거예요. 이 이퀄라이저가 밸런스가 틀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릴레이인데요. 이게 바로 리셋스 위치와 연결되어 있어요. BMS가 배터리 전압이 떨어지면서 BMS가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 차단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경우는 한전 충전기만 꼽으면 이 파워뱅크는 살아납니다. 근데 캠핑카에 매립한 경우는 살아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제품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어서요. 그럴 때이 리셋 스위치를 열, 누르면 좀 딸깍 소리 들죠. 릴레이가 작동하면서 BMS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단자와 배터리가 연결됩니다. 충전기를 꽂은 상태에서 리셋 버튼을 누르면 배터리가 바로 충전되면서 BMS를 거시지 않고 바로 충전되면서 전압이 올라가고 전압이 올라가면 이제 BMS가 락이 풀립니다. 그런 리셋 스위치는 없고요. 아까 이건 볼트 게이지. 그리고 뭐또 설명드릴 게뭐 있을까요? 아 설명드릴 건 이렇게 쉽게 뚜껑을 열수 있죠. 저희 제품은 특징이 그거예요. 고객 여러분께서 뚜껑을 열고 개조를 해도 나중에 A.S.가 다 됩니다. 그런 점도 알아두시고요. 꼭이 어, 안에까지는 보여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안에, 면 뭐, 셀이, 120A짜리 셀 8개가 쭉 들어가 있어요. 간단하죠? 뭐 제품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아, 항상 저희가 이 제품을 팔다 보면, 판매하고 나가지고 문의하시는 게, 언제 완충이냐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완충. 완충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충전기가 멈출 때까지, 멈추는 시간이 완충이고, 그때 전압은, 여러가지 전압이 찍혀요. 충전기 완충이 되면. 완충이 되면, 여기, 볼트 게이지 13.78볼트라고 찍히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14.6볼트라고 찍히는 경우도 있어요. 둘다 완충입니다. 14.6이라고 찍힌 건, BMS가 충전을, 차단했기 때문에 충전기 전압이 그대로 찍히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충전기를 빼면 전압은 자연스럽게 13.4 또는 13.3까지 떨어집니다. 정상이에요. 완충이에요. 전압이 왜 떨어지냐. 인산철 배터리는 사실 14.6까지 완충이 된다고 하는데 13.4에서 14.6까지 용량이 1%도 안 돼요. 그래서 충전이 끝나면 조금씩 방전되면서 자연스럽게 13.4까지 떨어지고요. 또 전압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 BMS가 한 셀의 전압이 3.5V가 넘어가면 방전을 시켜버립니다. 방전시키는 양이 크진 않아요. 약 0.2A 200mA로 방전을 시켜버립니다. 그게 BMS의 밸런싱 기능이에요. 전압이 높은 걸 배터리를 전기를 소모시키면서 낮추는 거죠. 그래 가지고 자연스럽게 BMS로 인해서도 자연스럽게 전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언제가 방전이냐? 방전은 12V 아래로 떨어지면 90% 이상 쓴 거예요. 그리고 또12 그럼 또 질문하시는 을게 있어요. 이게 완전 방전되면 배터리 안 좋지 않냐? 우리가 하지 않냐? 괜찮습니다. bms 자체, bms 기능이 뭐냐면, 하나의 셀이 2.5V에 도달하면, 인산철 같은 경우는 저전압으로 손상을 받는 게 2V부터 손상을 받아요. 이 bms는 하나의 셀이 2.5V에 도달하면, 방전을 차단시켜버립니다. 예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래가지고, 배터리가 완전히 꺼질 때까지 사용해도 사실 큰 무리는 없습니다. 충전도 마찬가지고요. 충전은 막아요. 그런 정도를 알고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신제품 소개를 마쳤고요. 아! 하나 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두 대나 세 대를 병렬 연결해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이상으로 저희 제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